아, 네? 어. 그래서 내그 옛날 그 모습 띄울 거거든. <웃음> 이런 얼굴을 갖고 그러니까.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. <웃음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오늘은 그 3대 500 성민이 기억하시나요? 성민이랑 이제 영상을 안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성민이가 이제 국시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 이제 1년 동안 운동이랑 공부만 했어요. 전, 전주에 짱 박혀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던 성민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몰골인데 그래서 오늘 성민이를 데리고 비롬 헤어라는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성민이 환골 탈퇴.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찍고 오늘 성민이랑 공부법도 찍고 뭐 이런 다양한 헬창토크또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머리도 약간 좀 정돈이 안 돼가지고 원장님한테 가서 제 머리도 좀 자르 고올게요 일단 충격적인 성민이 모습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 내가 위에서 오프닝을 찍고 왔어 아 네. 어. 그래서 네그 옛날 그 모습 띄울 거거든 유니클로? <웃음> 앞으로 걸어가 봐 <웃음> 사람들이 연변거지래 <옆면> 연변거지 <웃음> 어, 한번 비로메어여서이얼마 기른 거지? 저.. 어, 5개월 정도 기른 개월 수염이랑 머리 다 5개월? 삭발하고? 네아 네. <웃음> 삭발하고 5개월 기르면 이 정도 기르는구나 진짜. 아 제가 좀 빨리 기르는 편인 어, 것같아 진짜? 네. 근데 이게 신기하게, 응. 앞머리보다 응. 뒷머리가 더 길어가지고. 이게 응. 안 따듬으면서 길으면 이렇게 되는 네. 수염도. 거의, 어. 많이 <웃음> 길렀구만 오케이. 머리를 그, 12mm인가? 10mm로 그냥 아예. 아 네, 한 번에. 네, 거야? 한 번에 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. 네. 네. 응. 뭐 머리가 뭐, 까는 게 나을까요? 더 밀기 나을까요? 형님 이마 나쁘지 않아서. 약간 포마드 느낌으로 가도 어... 괜찮은 것 같은데? 아예 전... 몸이 좋아갖고잘 어울릴 것 같아요 <웃음> 머리 상태는 어떤 모발 상태는? 모발 상태는 뭐 괜찮은데요? 아 그래요? 사실 제가 뭐 따로 샴푸 이런 거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서 저 그냥 거의 빨래비누 이런 걸로 <웃음> <웃음> 머리 감아가지고 <웃음> 진짜 산에서 오셨군요. <웃음> 찍어도 괜찮죠? 아예 괜찮습니다 넘기는 포마드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좀 벗게. 을뭐 예. 음. 안경만 벗었는데 벌써 다른데? <웃음> 약간 사극 나오는 사람 같다. 그리고 한... 뭐, 밖에는 나가셨어요 <웃음> 아저 더 어, 나갔는데 음. 사람 네. 자신 재미나 <웃음> 떨어져가지고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경계를 <공개를> 하더라고요. 경계하시고. 은행에 업무 보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보안관 있잖아요. 음. 그분이 네. 혹시 아... 뭐, 생활고 대출 받으러 오셨나? <웃음> <웃음> 건실한 한의사인데 일단 음. 옆머리는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자른 <웃음> 짧은... 맛이 좀있어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아깝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아 예, 저는 믿어봤습니다 <웃음> 애초에 목적이 기르려는 게아니었죠아요 선생님 혹시 이런그 고객님을 보셨나요?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기르신 분은 3년 전으로 처음이신 거 <웃음> 머리 떨어지는 거군 아.. 느낌 좋은데? 응. 이정도면 더웠겠는데 <웃음> 약간 목도리 안하고 다니신 거 <웃음> 같았을 것 같은데? 뒷머리 자르니까 이제 사람 냄새나맞아 <웃음> 이제 인간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체가 나온다 근데 보통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안 하시. 아니요 안 제가 <웃음> 많이 <웃음> 좀, 좀, 트, 특이한 거죠. 음. <웃음> 아찮아가지고 음. 근데 안경도 약간 좀 도수가 음. 심한 거 음. 같은데요? 네, 제가 난시하고 마이너스 음. 8이라서 아 시력이 있어요. 음, 안경도 문제가 있죠. 안경 딱 <웃음> 눈을 더 작게 만들 시는 거예요. <웃음>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못생긴 분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 <웃음> <웃음> 일부러. <웃음> 네. 여자를 음, 차단하기위해 응. 힘을 <웃음> 숨긴거주 <거죠. 웃음> <웃음> 저 운동 어디에? 나 그냥 너랑 같이 하려고 나주 6회 끝났어 아무거나 아무튼에... 아 그래? 아니, 그럼 끝났다. 오늘 그냥 모브나 하자 모브나아응 모브나를 하자 그냥 다 찍게 모브나를 뭔가 영상이 풍성해질 것 같아 운동인들의 대화 응. <웃음> 음. 영상에 나오게? 한의사와 수의사가 <웃음> 한자리에 나타났어 이걸 음. 잠깐 봐봐 이 모습으로 <웃음> <웃음> 애매하네 안경 벗어봐 기억 안경만 벗어도 다르죠 일단 면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이거 뭐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거의 뭐 면도기 광고인데? 어, 화장실도 조명이 약간 푸기가 있어. 어. 한 절반만 먼저 깎아봐, 왼쪽만. 왼쪽만? 여 어, 어. 한쪽만 먼저 깎고 비교해보자. <웃음> 우와. 이거 뭐 거의 머리카락인데? 약간 거의 털 나. 네, 맞죠? 이제 면도를 하고 이 바미어라는 파운데이션 스틱을 발라줄 건데, 이게 남자 화장품이거든요?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발려있고, 반대편에 열면, 퍼프가 달려있어서 그냥 바르고 퍼프로 바르면 되는 제품이에요 한번 성민이한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에요 갑 <웃음> 젊은 남자가 되어버렸어 됐나? <웃음> 다된것 같은데? 그렇죠? 사람이 되었다. 봐봐. 수만 수만 차고. 와. 어, 네. 진짜요? 이제 이거 바르고 드라이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 이렇게 한세 여기 게삼 그림 돼삼 얼굴에 삼 그리고 반대도 삼 그리고 코에 한번 일자로 그리고 이마 진짜 삼각형. 아.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. <웃음> 너무 해발랐는데? 휴대편으로 <웃음> <세> 열어갖고 <웃음> 네. 이렇게 바르면 돼아 그래? 오파대폰 아, 뭐 너무 해발랐는데? 그러게 펴발르면 돼 그냥 최대한 넓게 발라 최대한 꼼꼼하게 펴바르면 응. 이런 거 아마 여러 개여기 빨간 거 이런 거좀 커버 될거너좀 하얀 편이네 어나 하얘 가지고 <웃음> 도스장이라민 네, 민인 모습, 모습이 어색 도민, 네. 네. 어떻게 이러지? 사람 신기하네. 도이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민, 도 생각할를록어해 그러니까 좀어려 생크스를 오염해. 생크봐를 오염해. 생크스를 오염해. 생크스를 오염해. 생크스를 오이해생크스어 원장님하고 <웃음> 네. 야수형께 네. 감사드리고 <웃음> 다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예 앞으로 저를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<웃음> 성민이 한번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얼굴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여기 비롬헤어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가자 이제 가자 <웃음> No nos queda mucho tiempo más No quiero perder lo que queda